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린블루 13기 회장 이미래입니다 그린블루가 벌써 13기나 됐다니 정말 감회가 남다르고 뿌듯한데요 이번 13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그러면 저희 13기 멤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린블루의 얼굴 배우팀부터 소개해 볼게요 꼭꼭. Hi everyone, I'm Yunji,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블루 13기 배우팀 팀장을 맡은 이윤지입니다. 제 매력 포인트요. <웃음> 어, 제가 생각한 제 매력 포인트는 음, 잘 웃는 게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웃고 있는 밝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어... 제가 국내에서 외국인 친구들을 사귈 기회가 많이 없었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영상 제작 활동과 더불어 외국인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외국인 친구들한테 한국을 알리고 저 또한 외국인 친구들한테 그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외국인분들에게 더욱더 한국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멋진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Hi, I'm Ga은. 안녕하세요. 그린블러 13기 배우팀 김가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무쌍에 올라간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쁘지 않나요? 저는 그린블루에서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한국의 문화와 매력에 대해서 알리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특히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류를 정말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린블루의 팀원으로서 그리고 배우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블루 13기 배우팀 이다희입니다. 저의 매력 포인트는 음... 흥이 많아서 잘 놀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전공으로 생명과학을 공부하면서 영어 사용량이 늘어나서 영어랑 친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린블루를 발견했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가르쳐주며 교류가 생기면 영어 사용이 자연스러워지겠다는 라 생각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알리고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외 활동이 처음이라 서툴고 떨리지만 한국의 문화를 알리며 동시에 조이너스 코리아와 그린블루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Namaste, I'm Ryan. Glad to see you. Oh wow, my t r a c t i o n point. Uh, actually, I don't think I have b e s t t r a c t i o n I wanted to explore more about Korean cultures, to learn new things, and to make foreign friends. I'm so excited. Uh, Expectation of uh, getting lots of knowledge about Korean cultural things. I want to do something new in Green Blue, cooperating with my team and many p e o p l e h o l a encantada. Como estan? 안녕하세요. 저는 Green Blue 13기 시나리오 짐장을 맡게 된 박재원입니다. 저희 매력 포인트는 어, 어떤 어 사람이랑도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린블루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제가 어떤 경험을 할수 있을지 어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지 정말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린블루 활동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북과 그린블루 크리에이터 대 사치의 현실 취향모노치무초 습도 메테이르한아비세토 모시마스 왓타시오 요무토끼와 왓타시노 니고노나 하루토대 윤대크다사이 도저히 여럿이 꺼내가시마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린블루 크리에이터 시점기에서 촬영편집 팀장을 맡게 된한아비세라고 합니다 모두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력 포인트요 제 매력 포인트는 이 브릿지 염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저는 평소에 탈색하고 염색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 머리색 어떤가요? 조만간 또 새로운 스타일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해주세요 <웃음> 제가 그린블루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에 계신 여러 외국인분들을 만나보고 어,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문화와 그 외국인분들이 알고 계신 외국의 문화를 교류하며 어, 저를 조금 더 성장시키고 싶어서 이 그린블루에 지원하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활동에서 기대하고 있는 점은요 음.. 어, 다양한 외국인분들께 저 우리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알려드리면서 저도 그분들께 다양한 영향력을 체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마지막하고 한마디는요 어, 이번 그린블루 활동을 통해 만나는 모든 분들께 제 좋은 에너지와 영향력을 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도 또 앞으로의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자주 만나요. 여러분 안녕. Hi, how's your day today? 안녕하세요. 저는 그린블루 13기 홍보팀장으로 활동하게 된 유경진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쉽게 발견하고 이야기해주는 저의 성격의 매력입니다. 장점을 찾고 싶다면 저와 친해지자고요. 한국의 문화원 언어를 소개하는 그린블루의 활동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블루 팀원들과 열심히 활동하며 친목을 쌓고 싶고, 또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께 제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중하고 열정적인 자재로 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그린블루 13기에서 번역 팀장을 맡은 김규아입니다 저는 다양한 일에 도전을 즐기는 것이 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EICC학과에 재학 중인데 제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줄곧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린블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번역해보고 싶습니다. 활동하는 기간 동안 항상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매력있는 분들로 구성된 그린블루 13기의 활동 기대되지 않나요? 그린블루 13기 멤버들과 함께 앞으로도 재밌고 풍부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그린블루 13기 화이팅!